안녕하세요, 키나토입니다방금 자, 오늘은 의대 생활의 대학 생활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터넷 짤이 있더라고요. 첫 번째, 의사가 되면 하고 싶었던 것. 뭐야 이거? 텔로미어 <웃음> 그쵸. 텔로미어를 공부해보자!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. 하지만 나는 아니었지만, 이러고 내가 어떻게... 뭐 이런 사람 있었겠죠? 실제로 하게 되는 것. 아감기약아 그러니까 이게 연구를 하려 했지만 연구가 돼서 이런 감기약 처방만 한다 음음저 아무래도 현실은 약주는 사람이죠 상상했던 교수님 오 이때는 이제 하얀 거탑 유행해서 그랬나 봐요 인자하고 품이 있고 뭔 실제 교수님의 모습 어너뭐 아, 하는 새끼야. <웃음> 그치 이제 교수님은 천재의사고 사실 저는 이제 법무 의대생인데 어저 실제로 이런 말너 뭐하는 새끼야 들어본 적 있습니다 외과 수술 참관하고 있고 이제 간이식 수술 들어갔는데 땡기는 게 이제 학생이라 긴장해서 너무 세게 땡긴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자기가 불러놓고 너는 뭐하는 새끼야 임마 어? 너 필요가 없어 이랬어. 너 뭐하는 새끼야 보통 이제 이런 말도 하는데 다르게 좀 욕하기도 합니다 오빠 3학년으로 이제 실습할 때인데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어 선생님 혹시 졸업 얼마 남았습니까? 이제 1년 반 남았습니다. 아 아닙니다. 선생님은 6년 남았습니다. 선생님은 대과 1학년 뭐하시는 겁니까? 선생님? 이렇게 좀 비꼬는 교수도 있습니다. 어디 보자. 교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는 말. 아 이게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나온 건데 이때뭐라 하냐면은 이 사람이 똥멍청이라고 합니다. 똥멍청이. 근데 똥멍청이라면 안 하고 보통 다른 말을 해요. 좀 맞아야 해요? 나가! 알아와! 너 뭐하는 새끼야? 너 유급! 너레포트 이렇게 많이 하죠. 상상했던 한 학기 공부량 감이 없으니까 그래봤자 뭐 생물 2 정도겠지라고 했지만 <웃음> 실제 한 학기 공부량 뭐 이상한 게 마케팅? 마케팅을 왜 배워? 교과서만 보면 은 이만하겠지만 족보까지 보면 좀더 많긴 하죠, 사실. 양이 많긴 해요. 헤리슨에다가 이제 교수님 출제했던 문제들, 족보. 다 공부를 해야 되고 족보에 딸린 문제들 다 해석을 해야 되고 PPT 찝어준 거에다가 PPT 외워야 될 것까지 하면 은뭐이 정도는 되겠죠? 아, 짠 나죠. 좀 맞아요. 지금 당장 몇 시간 안에 외워야 되는 것아 이거 해부학이네 어, 해부학 때는 이 정도 외우죠 이게 이제 해부학 때는 근육을 다 외우긴 해야 돼요 근육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 근육이 작용을 하게 되면 어떤 손가락이 움직인 이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게 발생하는지 해부학적 위치가 어딘지 어떤 구조물들과 같이 있는지도 다 알아야 되거든요 <웃음> 몇 시간 안에 외... 일단 <웃음> 시험 보나 보네 현재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. 어... 어... 어, 이런 유급이지. 뼈만 <웃음> 남았어. 왜 뼈는 다 외웠나봐? <웃음> 근육을 외워야 되는데, 그냥 뼈를 외웠어? 시험 전날 밤, 열공 모드. 시험 날, 하얗게 불태웠어. 그 다음날 열광모드이 <웃음> 이제 옛날에 시험이 몰아칠 때 이야기고 요새는 블럭제라고 해서 이제 월, 화, 수, 목, 금요일 배우고 토요일에 시험 보고 다시 월, 화, 수, 목, 금요일 배우고 토요일 시험 보고 아침 9시 시험 보고 한 6시쯤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술 먹고 다음날 죽어 있죠. 시험 기간 동안 잔 시간 그런 거는 우리한테 있을 수가 없어. 저는 동기들 사이에서도 약간 좀파라태평인스타일이라서 그렇죠. 안자우니까더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작전을 세워봤죠. 내가 안 잔다고 해서 더 외워질까? 하지만 자면 판단력이 올라가겠지? 그러면 결국 자는 게 이득이다. 뭐? 이런참 편향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잠을 잤습니다. 한두 시간 좀도요 자고 했어요. 대부분의 동기들은 안 자죠? 네, 거의 밤새요. 이제 밤새는 템이 따로 있어요. 교실에 모여요. 약간 반딧불마냥 밤에 이렇게 모입니다. 옹기종기 뭐. 반가운 얼굴에 보여요. 요! 우 너도? 나도. 야 나도. 이제 열심히 외웁니다. 병원에서 기대했던 환자들의 반응 어 뭐야 이거 요새 뭐 이러겠어 어 요새 기대 안 하죠 하지만 존중은 할줄 알았지 실제... 어제 동기나 뭐제 친구들도 응급실에서는 그리고 병동에서 멱살을 잡힌다거나 쌍욕을 먹는 경우가 좀 있죠 아! 이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환자들은 마음이 급하고 의사들은 마음이 급한데 상황이 안 되니까 서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모이 뭐 병신한 사태까지 <웃음>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의료의 폭행은 죄입니다 죄 응급실에서 진통제를 1분 넘게 처방했을 때 이거 <웃음> 아잘 모르시지? 응. 아 소룡인데? 실제로 제가 응급실에서 있는데 환자가 왔는데 이제 CRPS 환자였어요. 통증이 갑자기 막 올라오는 거예요. 이거는 불치병이고 통증이 계속 있고 아파해요. 이 환자는 이제 우리 병원에서 약간 응급실 자주 오고 다 아는 환자였어요. 근데 제가 응급실 처음 근무할 때여가지고 저는 이 환자를 모르죠. 몰라가지고 이제 왜 왔어요? 모르봤더니 환자가 빨리 약이 놔줘! 이러면 거의 쌍욕을 먹긴 했죠.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사의 수입 오우야 나도 의대 오면 뭐 월천 이천 벌줄 알았어 아휴 실제 번돈 <웃음> 제가 지금 타는 차가 15만 키로 저 중고차 딱 이거랑 비슷하죠?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 보자 그 돈을 벌기까지의 시간 내가 버는 버는 것도 6년 걸리죠 하지만 전문의 때 버는 수입까지 하려면 은 이제 11년 플러스 남자는 3년까지 하면 14년 밖에서 보면 이제 좀 그냥 그런 것 같지만, 막상 입학하면, 진짜 오질라 길어, 오질라 길 입학 딱 하는 순간, 아, 의대 ᄌ 나길다 언제 끝나? 언제 끝나? 이러고 있는데 안 끝나. 지금도 안 끝났어. 그때까지 해야 되는 공부의 양. 공부의 양은 많죠. 예. 네. 근데 뭐, 공대도 공부량이 많은 편이고, 요새는 다 많은 편인데, 그래도 좋습니다좀 맞아요. 여기까지 의대 생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재밌네요, 여러분들.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안녕!